어 서다마, 서다마. 네. 형 너무 느려. <웃음> 아, 지현이. 굉장히 날렵하다는 박지현은 급한데 느리지만 플레이팅도 예쁘게 하네요. 좀더 빨리. 그럼 너무 느려. <웃음> 자, 그럼 저건 다 누구의 얼굴에 갈까요? 자, 네. 어 서다마, 서다마. 네. 어 서다마, 지현이. 서다마. 네. 어, 지현이가 굉장히 날렵하거든요. <웃음> 자, 그럼 저건 다 누구의 얼굴에 갈까요? 자, 지현 씨가 네. 욕심이 있어. 지금. 야, 지금. 욕심이 많아. <웃음> 아, 아. 지연이저형 너무 느려. 어 저담아, 잠깐만만. 어 저담아, 잠깐만만.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. 자, 자 들어갑니다. 어 조심 조심.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. 잠깐만요 잠깐만요. 미끄러. 워 잠깐만요 잠깐만요. 잠깐만요 잠깐만요. 잠깐만요 잠깐만요. 오늘 밤1 0시팬 여러분들을 볼 생각에. 가슴이 팔딱팔딱 뛰고 있습니다. 미스터 로또를 떠날 수 없는 당신. 채널 얼음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